아이언맨 머리통서 달콤 팝콘 나오는 CGV 색 콤보. 페스북 CGV BENTA BORT. 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개봉을 앞두고 이색 콤보를 출시했다. 18일 CGV 천안 펜타포트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어벤져스 콤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어벤져스 콤보는 타퍼 콤보, 버켓 콤보, 어벤져스 5종 스페셜 팩등 3종으로 구성됐다. 이중 아이언맨 머리 모양의 파폰통이 포함된 버켓 콤보가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스북 CGVPENTA PORT 버켓 콤보는 아이언맨 팝콘 통과 팝콘, 탄산 음료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16,500원이다. 아이언맨 팝콘 통은 깨끗이 씻어 장식용으로도 쓸만해 마블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CGV 측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며 늦게 오면 없을 수 있으니 소장하고 싶다면 서두르라고 말했다. 페스북 CGV PENTA PORT 한편 오는 25일 개봉하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1은 마블의 히어로들이 총출동하는 영화다. 출연하는 마블 캐릭터만 76명에 달한다. 영화는 새로운 조합의 어벤져스와 인피니티 스톤을 차지하려는 역대 최강 빌런, 하노스의 무한 대결이 그려진다.